신장, 즉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신장에 병이 생기고 나서 그 기능이 많이 줄어들 때까지도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신장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 11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꼭 체크해 봐주시고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신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증상이 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 1 1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혹시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모두 현재 신장에 병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꼭 미리 검사를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검사를 해보고 대처해야 하는지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그첫 번째 증상은 바로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단백뇨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오는 것은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소변에 거품이 많아도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인데요 즉혈뇨가 나오는 것이죠 신장에 염증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혈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붉게 나온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소변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소변에 거품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것처럼 눈으로 봐서 이상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눈으로는 혈뇨나 단백뇨를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검진에서 소변검사를 하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몸이 붓는 경우이고요 즉 부종이 생기는 건데요 물론 부종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정상적인 부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종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신장의 문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심한 부종은 신장뿐 아니라 심장, 간,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급격하게 체중이 변화가 생긴 경우인데요. 이것도 부종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요량이 증가한 경우이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일단 여덟 번째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신장이 소변을 농축시키는 기능을 잘 못하면서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잠자는 동안 소변을 두번 이상 봐야 하는 야간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오히려 소변량이 줄어들기도 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아홉 번째는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자열 번째는 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장에 병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열한 번째는 허리가 아픈 경우인데요 자 신장의 위치가 양쪽 옆구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옆구리 즉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가지 증상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본인이 증상이 해당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1가지 증상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동네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증상이 있다고 모두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신장병이 워낙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리 검진 차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검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 일단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더 정밀검사를 해야 하겠지만 큰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장에 이상이 없어도 이 11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증상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소변검사또 혈압검사를 통해서 신장기능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신장 즉콩팥의 이상을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 11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정기적인 검진 잘 받으시고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